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세 가지 보석 오늘은 예배 훈련이 현대교회에 던지는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문이 닫히고 또 예배 이탈차가 크게 늘어나는 이 와중에 일부 성도들 안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홀로 서기 해야 하는 성도들이 그동안에이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의 한계를 깨닫고 각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 주체적인 제자의 삶을 스스로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팬데믹 위기가 이 성도들에게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교회 이탈과 레저 또는 물질주의에 더 집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변하고 혼돈에 빠지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훈련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의 예배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원래 예배는 이 주일만으로 한정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의 일상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니들이 하는 모든 일, 대화, 쉼, 그리고 놀이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과 예배는 하나였습니다. 일이 예배였다는 것, 그것은 일과 예배에 대한 이 기존의 상식과 패러다임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예배 훈련은 그 성경적인 근거와 함께 왜 일이 예배와 분리가 되었는지 왜이은 고달픈 노동이 되었고 탐욕과 경쟁의 전쟁터로 바뀌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일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성막과 피흘림의 제사로 회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에 적용될까요?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이 사도바울의 가르침은 예배와 성령,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예배와 삶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일과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른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 신약시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매주 교회와 세상을 오가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훈련은 주일에 갇혀있는 성도들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고 융합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묵상질문 일상의 모든 일이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인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실현 가능한 현실인가? 둘째, 회중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유학 시절에 저는 이 회중이 예배의 관객이 아닌 선수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명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 교회에서 일어났던 예배갱신운동의 화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해온 후배에게 이 명제를 설명했더니 얼굴을 굳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이네. 오늘날 주일 예배 현장에는 이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평신도의 역할은 그저 수동적인 구경꾼 또는 관객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 설교권이 권력화됨으로써 잘못된 권위에 짓눌린 회중은 침묵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평신도가 예배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 후배에게는 이 목회자에 대한 반역 행위처럼 들린 것입니다. 과연 예배 안에서의 회중은 어떤 존재일까요? 존 헉스터블은 예배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회중은 예배 안에서 만남의 두 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중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홀대받은 대상이 바로 회중입니다. 중세교회는 이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 찬양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말씀을 회중에게 돌려주자 즉, Returning w o r d to the People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중에게 돌려주자. Returning Worship to the People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면에서 예배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민교회 예배 디렉터로 섬기던 2009년 가을 어느 날 제가 7년 동안 전념했던 이 예배사역의 청사진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 위의 예배팀뿐만 아니라 단 아래의 회중에게도 예배훈련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40일 예배훈련을 탄생하게 했고 지난 10년 동안 예배훈련 전도자로 뛰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80년대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이 찬양운동은 준비 찬양 취급받던 찬양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온 예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열풍처럼 일어난 현상이 바로 예배학교, 찬양학교, 그리고 예배 인도자학교 같은 이런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등록한 수강생 수는 대략 10만에서 15만 명이고 이들의 대부분이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배 운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류가 단인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 30년간 서구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안에 치명적인 역량을 준이 소비자 중심 교회의 류로 인해서 회중은 자신도 모르게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여서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의 점수를 매기는 전행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발칙한 소비자 정신의 예배로 인해서 이 회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가 인기를 얻고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류야말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예배 훈련은 회중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예배 선수로서의 만인 제사장직, 특별히 일상에서의 제사장적 역할을 성경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묵상질문 나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설교를 평가하는 관객 또는 목회자의 권유에 눌린 침묵의 구경꾼으로 참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선수로 참여했는가? 셋째, 주열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공예배를 포함한 주일 하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인지 그 성경적인 관점을 제대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이 주일 성수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교단과 신학에 따라서 율법적인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가 하면 주일보다 삶의 예배를 더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예배 훈련은 이 주일과 안식일의 성경적 이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통전적인 성수주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일은 천지창조 직후의 안식, 신의 산 안식일, 신약의 주일, 그리고 종말론적인 영원한 안식이라는 이 구속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 재림 속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일의 정점인 공예배와 가정예배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어떻게 안식을 실천해야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일이 온갖 봉사와 사역으로 초죽음되는 날이 아닌 일주일 중 가장 즐겁고 기쁜 날 하나님과 성도, 가족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생명으로 재충전하는 날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곧 주일은 아브라함 해쉘이 말한 것처럼 삶의 막간이 아닌 절정인 것입니다. 묵상질문 나에게 주일은 진정한 안식의 날이요 기대가 되는 일주일의 절정인가 아니면 일과 사역으로 찌들은 피곤한 하루인가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도의 욕망을 채워주고 성공을 부추기는 설교. 이 복음이 사라진 강단. 복음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예배.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예배. 설교를 판단하고 찬양에 점수 매기는 관객형 회중. 등등 인간의 타협과 자기애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훈련은 이렇게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작은 몸부림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율법적인 주일성수에서 벗어나서 삶의 전 영역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0년간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제자훈련에 예배를 장착할 때입니다 종교개혁과 제자훈련이 추구했던 이만인제사장직 이제 예배훈련을 통해서 보다 온전한 개혁의 불을 지펴야 할 때입니다.